안녕하세요. 동파랑가게의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가끔씩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은행이자 소득세는 15.4%죠.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자에서 15.4% 주민세 포함 원천징수하고 우리는 이자를 수령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자와 배당을 합해서 연간 1년에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한다더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이른바. 그렇게 돼서 세금이 굉장히 많아진다더라. 15.4가 아니라 몇십 퍼센트를 뗀다더라. 자, 이 같은 잘못된 이야기들을 잘못된 정보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찾습니다. 60세 넘어서 저축보험 비과세라고 10년짜리 저축보험에 가입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선 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소득세율표입니다. 종합소득세율표를 보면요. 1200만원 이하는 6%입니다. 세율 6% 그 다음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까지는 15% 그 다음에 누진공제액이 이렇게 108만원 구간마다 520이면 이렇게 나오고 이 누진공제는 뭐냐 면 1,200만원 초과하고 4,600만원 이하 연간 소득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미 1,2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 6%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3,000만원 같으면 1,200만원에서 4,600만원 구간에 속하니까 3,000만원 같으면 15% 세율을 곱하지만 거기에서 1,200만원 이하의 그 아랫단계에 속했던 구간의 세율 108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간, 소득이 높은 구간으로 쭉 내려갈 때도 항상 누진 공제, 그때까지 그전 단계에서 세금 부과되었던 계산되는 세금을 다시 빼주는 누진 공제 행식을 취합니다. 자, 이것 뭐 그닥 복잡하지 않으니까 우선 다시 넘어가고요. 자, 이 구간만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주로 고령자분들이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 일반적인 소득구간은 대체로 보면 연간 1,200만원 이하이거나 또1 2 0 0만에서 4,600만원 이하이거나 4 6 0 0만에서 8,8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금융소득이자 배당만 가지고 연간 8,800만원 이상 되는 분들은 참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2천, 3천만원 이 정도 수준들이지 5천, 6천, 7천, 8천 되는 금융소득만 가지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일반적인 소득구간은 대체로 6% 구간이거나 15% 구간이나 24% 구간 정도에 대체로 해당이 됩니다 자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일단 원천징수로 끝나죠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그러면 2천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만약 500만원 초과했다 2500만원인데 2천만원까지는 15.4로 끝났고 초과되는 500만원이 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과세가 된다면 하 여기 1200만원 이하 구간이죠. 그래서 6% 달랑 어떤 의미에서는 15.4% 원천징수보다 오히려 초과된 금액에 대한 세금이 쌉니다. 자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닌데 왜 그런지 제가 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입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자 배당에서 3천만 원이 있는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3천만 원, 자 2천만 원까지는 14% 금융소득세 원천징수되죠. 실제로는 여기에 10 14%의 10%에 해당되는 1.4, 1.4의 주민세가 아, 다시 가산되기 때문에 우리는 15.4%를 떼는데 일단은 원천징수생만 소득세만 따져보겠습니다. 금융소득세 14%죠. 자 2천만원은 어쨌든 은행에서 분리가세 원천징수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종합가세 되는 금액은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빼면 천만원이죠천만원은 앞서 우리가 세율표에서 살펴보았듯이 1,200만원 이하이므로 6%입니다. 그러면 6%니까 2천만 원천징수 원 했던 것보다 세금이 싸네? 그게 아니라 비교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비교과세는 뭐냐면 금융소득을 원천징수되는 15.4, 14%보다 이 종합소득과세에서 세율을 정할 때 종합과세로 때리고 와서 14%보다 낮으면 최소한 비교해서 14%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14%인데 종합소득으로 와서 14%가 아니라 오히려 예컨대 6%면 너무 불공평, 불합리하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로 계산할 때그 세율이 14% 이하에 해당하면 그때는 1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교과세 제도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초과되는 천만 원을 종합소득으로 데리고 와도 비교과세 14%를 적용하면 똑같이 1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납부 세액은 140만 원 납부합니다. 결론은 금융 소득세 추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의 금융 소득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2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종합 과세에 되는데도 세율은 똑같이 14%다. 그렇게 끝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물론 종합 소득으로 종합 소득 과세로 넘어오면 기초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공제해도 어쨌든 14%보다 작은 세율이 나오면 무조건 14%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소득이 두 배입니다. 아까 1번에는 사례 3천만 원, 6천만 원까지 가보겠습니다. 금융소득 6천만 원만 있는 경우 자 그런데 2천만 원은 14%, 280만 원으로 원천징수 분류가세를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과되는 4천만 원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율로 온다는 거죠. 자 4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표에서 15%입니다. 15%인 600만 원이 계산되는데 앞서 우리가 보았던 같은 구간에서 누진공제액 108만 원을 빼면 총 세금은 492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9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과세 대상 4천만원에서 492만원은 얼추 봐도 10% 조금 넘죠. 즉 14%보다 적다라는 뜻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같은 경우에 비교과세를 적용해서 똑같이 14% 적용해서 560만원의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4천만 원에 대한 14% 560만 원이나 은행에서 원천징수했던 2천만 원에 대한 14% 세율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결론 금융 소득세 추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금융 소득 종합 과세를 걱정해야 하냐면 세 번째 사례입니다. 어떤 경우 금융 소득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사례에서는 3천만 원 금융 소득이 3천만 원 있죠. 그런데 다른 소득. 예, 컨대 사업 소득이나 근로소득, 다른 소득, 기타 소득이 있,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셔야 돼요. 사업권으로 소득이 만약 5천만 원이 있다. 그래서 도합 8천만 원이 있는데 8천만 원이 있는 경우를 따져볼 때 이때 과세 표준은 6천만 원이 됩니다. 왜 6천만 원이 될까요? 종합과세로 넘어올 때. 금융소득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일단 원천징수 분류과세로 끝났거든요. 자, 그 초과되는 3천만 원에서 초과되는 천만 원만 종합과세로 넘어옵니다. 천만 원과 사업근로소득 오천만 원을 합하니까 과세표준은 육천만 원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공제, 나 각종 공제는 일단 제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 염두에 먼저 두시고. 자, 그래서 과세표준 육천만 원이면 앞서 우리가 보았던 세율의 24% 해당됩니다. 세율 24%는 육천만 원에 24%는 천사백사십만 원인데 같은 구간에 누진 공제 522만 원을 빼면 소득세액은 918만 원 나옵니다. 소득세액이 918만 원 나오는데 여기에는 앞서 우리가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된 금융소득 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 세율도 15.2%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금융소득세 14%보다는 1.2% 추가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더 많을수록 금융소득세 추가가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사례 3번에는 3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니까 그중에 천만 원은 종합소득세로 넘어 왔는데 종합소득에서 다른 소득, 기타소득,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을 하다 보니까 총소득세율이 15.2% 실효세율이 15.2%가 됐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소득 기본과세 14%보다 1.2% 정도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사례, 이 3번의 사례에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용되지만 불과 1.2% 정도 추가되는 선에서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제가 세 가지 케이스에서 비교해 드릴 것처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는 어지간하면 이자소득세와 동일하게 끝납니다. 2천만원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 엄청난 추가 세, 세율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대체로 연간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7,220만 원까지는 대체로 금융소득세 14%에서 끝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온다 하더라도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참고하시고, 반대로 다른 소득, 아까 우리가 사례 3번에서 살펴보았죠. 다른 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그것이 많으면, 많으면, 어, 또 금융소득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금이 3번 사례를 생각해보면 세금은 많아질 수 있다. 가끔씩 양도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그래서 금융종합소득과세 관계없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고 다만 금융소득이 증가할수록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친다 자이 점은 참고하시고 또 금융소득의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우선 소득이 많은 게 좋잖아요 그죠 금융소득이 많은 것이 좋고 많은 금융소득에서 다른 예컨대 건강보험료라든지 건강보험료를 좀 추가로 낸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소득이 많아졌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종합가세 만약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송 조금 도움되셨기를 바라구요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간단한 문의는 또 카카오톡 바인투자자문 검색하셔서 카카오톡 페이지 이때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